술사 마를 떡이제 빠지면서 파야지. 우리 또 사장님, 사모님들은 자, 사사사 오오오. 음. 너무 자주 봤어. 안 신기해. 이제 <웃음> <웃음> 처음 봤을 때는 진짜 살짝 질렸었는데, 너무 많이 봤어. 소장님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잡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음식은 일단 어, 미더덕회입니다 미더덕회인데 제가 여기 좀 서울 오면은 좀 자주 들리는 곳이 있어요 여기 저 개그맨 김민기라는 친구 때문에 알게 된 곳인데 굉장히 좀 안주가 맛있어 가지고 올 때마다 좀 자주 오는 곳이거든요 이 홍대의 빼레라는 곳입니다 빼레 네. 네, 네, 사장님 요잘 <웃음> 있었어? 잘 <웃음> 잘 있었어? 잘 <웃음> 요리에 집중하는 남자 멋있어 손질하있습니다 <웃음> <좀 천천히 웃음> 내가서 네, 손질해야 돼요. 응. 음식은 정성이죠. 그렇죠. 그렇죠. 또... 아... 자주 왔다고 꼬막 <웃음> 비빔밥을 일단은 저 서비스로 좀 주네요. <웃음> 이 중과 진짜 맛을 달래요 어? <웃음> 여러분 잠깐만요 <웃음> 여러분 여기 안녕하세요 남호연이라고 네. 같이 술 자주 마시는 친한 동생이에요 네. 네. 지금 이제 웃음버튼이라는 채널도 유튜브에서 운영하고 있고 여러분 재밌는 거 많으니까 여러분들 좀 구독 한 번씩 만좀 부탁드리고 자 어? 웃음버튼 많이 사랑해주세요 우리 남호연이 답사 세민 형님 많이 사랑해주십시오 네. <웃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음식은 밸런스. 야 꼬막에다가 생채소를 가지고 먹으니까 아삭하니. 여기 진짜 밸런스가 정말 좋아요, 지금 생채소하고 꼬막하고 밥 들어가는 밸런스 비중이 굉장히 좋아요. 거기다 달래간장. 다주 쓰는 표현이죠.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음. 술 먹어야 되니까 간단하게 먹으라고 그랬는데, 이게 멈춰지지가 않네. 맛이 아. <웃음> 깨끗하게 다비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메인 미더덕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왔습니다. 니아 어, 여러분 저 미더덕회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사실 뭐 참피디 형 때문에 이제 처음 알게 됐었는데 가게 몇번 다니면서 여기 좀 판매하길래 한번 먹어봤어요 몇번그 민기랑 그랑 세 판을 먹었어요. <웃음> 그 정도로 진짜 맛이 좋아가지고 홀릭이 됐어가지고 이거 안 드셔보신 분들은 꼭 한번 드셔보시길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와사 사. 이게 식감이 좀 비슷한 게좀 멍게 살짝 좀 비슷해요 멍게는 이 뒤에 약간 압르름한 바다 느낌이 싹더 많이 난다면 이거는 살짝 달큰한 느낌이 딱 마무리를 좀 해줘요 소리 와 이건 진짜 식사하고 나서 좀 배가 부를 때 있잖아요. 그때 먹기도 굉장히 좋아요. 술을 한잔 하고 싶은데 다른 안주는 일단 뭐 고기 종류나 이런 안주, 볶음 안주 이런 거는 배가 차잖아요. 그래서 안주에 손대기가좀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속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진짜 이거 믿어도 와 배도 부르지 않고 한 점에 한 잔. 쏴쏴쏴 여러분들 이 껍질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어도고다간 식감으로 좀 즐기시고 배으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 아까우니까 그냥 다 먹으려고요 여러분 이 미더덕회 같은 경우는 4월 그리고 6월 초까지 나오긴 한데요 근데 제철의 맛을 느끼시려면 4월이나 5월 중순 정도까지 그때까지 좀 즐기시는 걸 추천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늦진 않았어요 여러분들 혹시 드셔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한번 좀 드셔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수아 쑈아 응, 음. 수아 수아 수아. 오. 와. 목어 보세요, 여러분들. 어, 친구 온 거야? 자, 여러분들 이 앞에 친구는 이제 오민호라고 제 네. 네. 친구입니다. 예, 네. 개그맨 우차사 네, SBS 공채 개그맨 네, 오민호라 친구인데. 초등학교 때 엄마가 돈까스 사준다고 해서 신나게 쫓아갔는데 포경 수술했어요. 정말 기묘하죠? 엄마는 거짓말쟁이. 게다가 돈까스 말고 청국장 사줬어요. 애한테. 여러분 들이 친구가 저 웃음버튼이라는 그 채널도 좀 운영하고 있거든요. 웃음버튼과 네. 반려인간. 반려인간. 네, 반려인간 여러분들. 라고 네, 하고 있습니다. <웃음> 재밌는 영상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독 당시에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어, 여러분 이 친구한테 막 평가를 맡기려고 했다 생각해보니까 이 친구가 회를 못 먹어요. 생걸잘못 뭐 먹어가지고 아넌 나이가 몇 살인데 회를 못 먹어 생걸못 먹어 뭐 한편으로 이 친구가 이걸 못 먹으니까 제가 볼게 많아서 좋긴 한데 아그 얘기 좀한번 해줘 아니야? 아 근데 방송에서 좀 자주 써먹는 말인데 아니야? 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친구가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성남 쪽에서 친구랑 술을 먹다가 어릴 때였어요. 음. 스물 한 다섯 여섯 이럴 때였는데 성남에 서울까지 택시비가 아까우니까 음. 찜질방에서 하루 자고 아침에 첫차 타고 가자 그 찜질방에서 하루 잔 거예요. 자는데 이제 자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이렇게 옆구리를 한시간씩 이렇게 막 누가 하는 거야. 눈이 감은 채로 친구가 장난치는 줄 알고 하지 마. 근데 약간 이렇게 간접이다 살짝 멈추더니 또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하는 거야. 간질간질. 아 진짜 하지 말라고 해서 눈을 떴는데 친구가 저정에서 자고 아. 있는 거야. 뭐야? 이거 봤더니 아저씨가 이렇게 웃으면서 아니야? 뭐가냐는 독신으로 찍으려고 막. 칭을 깨가지고 일어나서 말리고 막 전혀 아니었죠. 근데 진짜 아니야? 아니지. <웃음> 아, 절대 아니지. 진짜. 여러분니다 여러분들. 저한달 아니, 뭐, 타이밍 아니야? 싸싸싸. 싸 아. 어. 음. 소리가가 신선하네. 아. 진짜 저희가 정말 좋아해요 안주가 정말 맛있어가지고 와, 요리사 양반이 요리를 굉장히 잘해요 잘생겼고 다시, 아. 그리고 이 친구랑 술을 먹는데 아나운서 출신 분내 팬분 어어. 그래서 우연히 만났는데 진짜 어, 그건 진짜 아니야? <웃음> 아니 그분이 <웃음> 거의 아니, 진짜로 아니, 신급으로 혹시 보는구나. 제가 구독자 천명도 안될때오0몇명 때부터 해가지고 저를 그치, 좋아하시고 그때부터? 제 영상 하나하나 다다 없으면 뭐, 보고 저를 보는 눈에서 꼬리떨어진다고 아 어, 좀.. 제가 말 <웃음> 걸면 예 네. 아니요 아예 아니, 이렇게 돌려앉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웃음> 그래서 잘생기고 또 매너도 좋고 음. 굉장히 너한테만 매너 좋았어 노호연 사장님 아, 보고 계시면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아수와수아과아와 아, 와 잡사 처음 만났을 때 느낌 아, 아, 눈감이지만 무섭다 동갑이지만 아. 무섭다 크다 조금씩 아, 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 아지락 술밥입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들 소주에 아, 기가 막힙니다 여기 혹시 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진짜 최고입니다 이거 아. 우리 친구 안주에 네, 회로 먹으니까 디리안주 아, 아, 안주 갔어요 음, 제가 여기를 처음 빠지기 시작한 게 이것 때문이었어요 진짜 최고야 이게 마늘 향이 우은하게되지 향이 좀 덮어주면서 와 술사바를 또 이제 빠지면서 파야지 우리 또 사장님 사모님들은 자 사사사 네. 너무 자주 봤어? 안 신기해 <웃음> 이제 처음 봤을 때는 진짜 살짝 지렸었는데 너무 많이 봤어 야 그래도 우리 사장님 성원님들은 항상 매번 신기하다고 딱 해주시고 야, 근데 니가 저생센걸못 먹으니까 진짜 아쉽다 진짜 맛있는데 봐 제가 어렸을 때굴 먹고 체해가지고 맑어 이런 거 냄새 이런 걸좀 복견돼요 제가 회도 얇으면 그래도 한대여섯점은 먹어요 제가 전에 얘기했나요 혹시? 건달 형님이 계셨는데 술집에 불렀어요 들어가자마자 사장님하고 인사를 하더라고 요리사님하고 요리사님하고는 친, 뭐 초등학교부터 아니면 뭐 중학교부터 친구세요 그러니까 아니 뭐, 깜빵 동기 이러시는 거예요 <웃음> 이러고 있는데 회가 나왔는데 두께가 진짜 이만해요 진짜 두께가 회가 이 형님이 회를 좋아해서 근데 왼손잡인데 이 형님이 손가락 이거 하나 없는 채로 젓가락으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를 입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못 네, 먹는데 네, 색깔, 색깔 못 먹는데 이 형님 고개 살짝만 돌리면 바로 뱉으려고 요 휴지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이 형님이 계속 보고 있는 거야 진짜 이게 회가 입안 온도 때문에 오래 씹으면 살짝 익어요 살짝 익어요 살이 바슬하죠 그래요와 난리 야다 입에서는 지금 생선 한 열, 열대 마리가 어, 뛰어놀고 있는 것 같아 음.. 결국 삼교는데으흐흐는데와 <웃음> 그때 탈락하죠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이거. 아.. 그래서 혹시나 나도 처음 봤을 때 혹시 그거 한가아 되게 또소수하고 재밌는 밝은 영혼을 가진 친구인데 그래. 네, 사람이 찾진상이라는게 있잖아요 <웃음> 조금 이렸어요 사사사 사사사 아.. 아 진짜 숯밥도 아 이게 믿어도 돼 이게 저도 제가 유명하다지 않지만 과장님 네. 사모님들이 네. 영상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네, 네. 재밌는 영상 많이 있을까 여러분들 한번 한번 보시고 재밌으면 계속 보시고 아, 재미 없으면 안 보시면 니까 네. 저희는 이제 몰카를 안 해서 네. 몰카를 안 하는 게 그나마 좀 장점인데 네. 단점이 이제 몰카를 안 하니까 네. 관심을 네. 안 가져주실 거요 네. 네. 사사사 <웃음> <웃음> 아. 와아또 서비스를 또아 이건 뭡니까 제철 고다리 해물아 해물찜 고다리 해물찜 또 해네 또 민영 사장님 자 여기 오시면 여기 또 이렇게 장님볼수 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좋은 냄새가 나아 향수 뿌나보래 <웃음> 아니야? <웃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진짜? 아니야? 아니야? 아니 맞구나. 아니야. 안주가 맛있어서 자꾸 오게 돼요. 어, 사장님이 솔직히도 사장 좋고. 오. 지금 미혼이시죠? 아유 어, 미혼이죠. 미혼이고 여자친구도 없습니다. 어, 어. 여자친구도 없고 음. 참 음식에 딱 이렇게 어, 음식이만 아하고 키도 없네. 저랑 비슷해요. 저랑 굉장히 키도 크고 어. 예, 굉장히 잘생기고 근데 음식까지 잘해. 야 이런 거. <웃음> 아까부터 우리 사모님들 한번 나중에 한번 여기 보러 오실 것 같아요. 보시면 음식 맛에 놀라고 사장님 얼굴에 놀라고 여기 깔끔함에 놀랍니다. 굉장히 관리가 잘, 철저하게 잘돼 있어요. 사장님이 좋은 말씀해 주시니까 이런 거안 드릴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나도 니가 서비스를, <목소리> 어, <웃음> 서비스를 잘 해주니까 이런 말안할 수가 없어. 서비스를 잘 해주니까. 그렇죠. <웃음> 그러면 어머니 기본으로 오면 제가 10만원 이상씩 먹고 가니까 서비스 이렇게 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4 10만원 먹을 정도는? 그러니까. 진짜 많이 <웃음> 그리고 제가 먼저 이 친구한테 혹시 차영해도 괜찮겠냐 미리 양해를 구했어요 음. 제가 굳이 방송 영상을 찍지 않더라도 여기는 손님이 많은 곳이에요 여러분들 맞아. 손님이 많은 곳이여가지고 혹시나 이거 뭐돈 뭐 받고 광고해주는 거 아닌가 뭐 요새 뭐 협찬 받은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저는 협찬은 협찬이라고 깔끔하게 말씀드리고 광고는 광고라고 항상 깔끔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사사사! 사사사! 아, 서비스로 저는 안 줘. 얘는못 먹으니까 어차피 생걸못 먹으니까 일부러 준 거야 이거예요 어. 먹지 말라 맨날 이래요 제가 이 친구를 칭찬하는 게 밸런스를 너무 잘 맞춰요. 와 채소 밸런스랑 초 들어간 거 그리고 살짝 달달한.. 전 음식이 너무 달면 싫어하거든요? 음식을 많이 달게 안 해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 사모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채자요 어, 러분모 치자요. 아니, 아니 소주 3병을 저한테 좀 선물해주셔가지고 감사한 마음에 한번 이것도 리액션을 라이브 한번. r I'm going t 습니다 t some 잘 먹겠습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사 o get s 나와? e 어, l 어. 와 v e I'm going to get some live. I'm going to get s o m 이 live. 두부인데 순두부하고 이게 좀 제가 봐서 어떤 특별한 가루하고 이게 섞인 그건데 어, 그냥 순두부나 연두부 느낌은 아니고 여기 여기 오시면 이거 꼭 드셔보셔야 돼요. 진짜 이거 제가 단맛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지만 여기 오면은 항상 제가 이 맛도 홀릭돼가지고 항상 먹고 가거든요꿀에 바른 이 두부하고 어, 살짝 고추냉이 와 올려가지고 이오시면 분들 이거 꼭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꼭 드셔보셔야 됩니다. 와~~~ 맛이 어떤가요? 이건 먹을 타입만큼은 여자친구 목소리 <웃음> 야~ 여자친구가 필요 없는 맛 진짜 어... 와~~~ 이거 진짜 꼭 드셔보세요 담니다 달달하고 달큰한데 단걸 좋아하지 않은 제가 정말 추천할 정도면 아... 반에 고소함이랑 와최고요 이거 꼭 드셔보세요 음. 그리고 이거 드셔보신 분들 댓글 꼭 남겨주세요 오. 왜냐면 저랑 공감되는 얘기를 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오. 최고입니다 이거 진짜 정말로 피니시 여기까지 여기까지 추사요 <웃음> 자 쿠키 영상 여기까지 끝 <웃음>